가다 아니 면집 앞에 왔다, 와서 지내게 왔답니다. 왔다 눈이 오는 날, 강서구청 뒤쪽 먹자골목에 있는 숙도원을 찾아갑니다. 사전에 예약은 필수입니다. 생고기와 양념고기 전문점입니다. 숲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저희도 이곳에 예약을 해서 찾았습니다. 아, 여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네. 주문한 것이 그런데, 굉장히 습하는 시간이 늦었고 구석진 자석은 좀 춥다는 감도 느껴집니다 네, 직원들은 친절한데 그래도 음식이 조금 늦네요 많이 먹으라고 그러나 요 지금부터 먹는 모습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나 나중에 맛있는 맛있는 부분 시켜줘 여기 숙돈이라고 적혀 <적혀있다>. 있. <목소리> 아니. 이게 조금 더 읽어야 잘리는데 잘안 잘리는 게그것때문에잘안 잘리기는 한데. <목소리> 아, 내가 옛날에 그거 알잖아. 장어집에서 알바했거든. 장어집에서 알바했는데 사장님 같은 섭씨가 나간다고. 사람들이 싫어야잖아 <목소리> 어, 응. 가뭐 응. 쉽게. 응. 응. 옆에 있는 사람 들으면 다른 사람이 다 봤다고 <목소리> Let's go. 오~~ 블로그 다 세인 됐는데? Thank you. 딱딱하지 않냐고 내이야기딱딱딱하지딱딱 오는 <놀람> 날 이렇게 강서구청 먹자딱딱딱딱딱숙딱에에서생기와와 양념 기를맛있있먹었었습다이주주에에 아주 주집집으소소문있있었습다 실제 제으으 맛은 있있습다다런런약 약간 서브가 늦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